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1회차 출발 띠. 아가만에 뽑기 방송. 오 황금 떼 바로 가죠. 아웃 키즈가 보여죠아 얘들아 황금 탄다. 보이느냐 이 황금이. 얘들아 근데 나이 황금 뜨면서 바르톨로메오나 올 선데이 나온 적이 너무 많다. 자 1회차. 오! 토네마 우섭띠 자이 2회차 모건띠 삼모이모건띠 운다며 <웃음> 난우지않는다 알비다띠 오! 아이씨 아..캐몬디쉬 없 이씨. 아 괜찮아 캐몬디션 좋아하니까 아하 야이 실루엣이 아웃키졌어아 캐먼 띠네 이거 아 진짜 어이없네 실루엣은 진짜 아웃키졌는데 계속 가요자 하지디 아 제발 1회차에 뜨면 오성강 나온단 말이야 야, 요즘 되게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데 아웃키잖아나좋줘 반다이 친구들 하나 주세요 반다이 친구들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 아, 씨. 아, 극혐이야 진짜. 아. 아, 씨. 아, 지금 극혐, 아, 씨. <웃음> 아, 진짜, 그, 혐티네 진짜 화가난다 진짜. 아, 진짜, 경험치도 못할 라이어 아, 이해 워할 진짜, 예 진짜, 니 진짜, 비 진짜, 아, 빡비 아, 진짜, 출발 뛰. <웃음>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오, let's g 자 초파 초파. 자 버기 버기. 자기잉기잉기 아 미스 웬즈데이 나왔다 미스 웬즈데이 나오니까 미스 올선데이가 나올 것만 같잖아 나미나미 나미나미 나미쌍 쌍디 쌍디 이성 쌍디 아 후로 오비 아이씨 킹긴 계속 나오죠 아 희그마 그마그마 희그마 <웃음> 아 제발 오 나온다했지 내가 나온다고 어 지금 내 반다이에게 정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다이에서 나왔는데 호의적이라고 나온다고 했지 내가 이제 두 개만 더 나온대 일단은 두 개는 됐어 아 진짜 오아씨 오예고 어 자, 정상 에이스, 자, 계속 나오죠? 자, 계속 나와요. 와, 행운이 따라주고 있죠? 아, 진짜 대박이네.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아, 쭉쭉 간다, 진짜. 와, 나라라. 나라라, 하비 채널. 하비채널 날아라 하비채널 날아라 하비채널 달려라 하비채널 날아라 와.. 내 운이 하늘을 날고있다 아 진짜 자 3회차 갑니다 자 여러분 잘모아놓자자 3회차 갑니다 자, 자 3회차 가요 자 3회차 출발 돼. 없지만 사성키하나확정이죠 자, 무소무소 여기서 뜨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서 뜨면 진짜 대박이다 형은 진짜 개탄 e 야 진짜 자자 비다 비다 알비다 미 a 미 d 열매 자 초파 초파 시기시기 다 시기 e 성되면 o 비처럼 나갑니다 야 드디어 사표낸다 야 마피아가 사표낼 기회다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마피아가 사표낼 기회다 제발 오성각 아웃키즈 오성각 한번 세워보자 마피아가 사표낼 절호의 기회 오 이거 사성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삭띠 오야 뜬다 진짜 떴다! 자 여러분 오늘 보러 하비 채널 마피아와 이별합니다. 자, 하비 채널 마피아 이별합니다. 자, 여기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자, 하비 채널. 자, 하비 채널 마피아 삭제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자, 안녕. 아, 대박이네. 진짜. 아 진짜. 야. 야 진짜 피아 고생 많았고 어아 형이 맨날 닭다리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어자 마피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김 누르겠습니다 자. <웃음> 아 진짜 대박이네 아와 진짜야 대박이다 진짜 아 정말 진짜 오성같지 찍네 야 오늘 형형 손에서 금맥이 흐른다 금맥이 흘러 진짜 야 대박이지 와야야야 되는 날은 진짜 되는 날이야 진짜 야야아 오늘 뭐 느낌이 좋단 말이야 야 자, 신규 캐릭터 확정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5성 가가오키지 자, 보러 가겠습니다 아우아우아우 아우, 아우. 발절 발절해 출발! 아, 여기서 설마 두개 뜨겠어? 자, 장고장고 자쿨 오비 자 버기 버기 받고요 자 삼성 상디 나왔어요 뭐 하나만 딱더 주면 딱 좋은데 그렇지 자 하지 하지 좋아요 상디 상디 받고요. 하나만.. 아, 사성 하나만 딱더 나면 딱 좋은데 야 85각은 안 나오지 난 그만큼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한 사성 두개 정도만 떠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운디운디아 <웃음> 여기서 그냥 주나 보다 깔끔하게 오성 만듭니다 하나만 더딱 썼으면 하는데 아 구전 80 만드네 오성 이거 만드네 와 여러분 오성 아웃키즈 한다고 했는데 오성 아웃키즈 달성합니다와 진짜 이거 해피 해피네 오늘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이네 아 진짜 되는 날은 진짜 되는 날이야 아 진짜 개꿀이